안녕하세요 트립산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구입한 이 바이크 자켓과 이 바이크 슈즈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두 개를 추석이 끝난 뒤에 주문을 한것 같은데 어, 며칠 전에 도착을 했어요 대충 한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해외배송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하여튼 드디어 제가 안전장비를 거의 다 갖추었는데요 제가 좀 키가 크고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옷이나 신발을 구매할 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저처럼 키가 크거나 덩치 크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이번에 구매할 때도 여러 매장에 가서 같은 브랜드 제품 중에 비슷한 것을 입어보고 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바이크 슈즈도 제가 거기서 유로 47 사이즈를 신었었는데 조금 꽉 끼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는 해외 직구로 유로 48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조금 도박성이 있긴 한데 저한테 맞는 제품을 찾으려면 이 정도 노 주은 감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구입한 제품 두 개를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크 자켓으로는 마크너 자켓 중에 IT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3XL, 컬러는 옐로우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가는 376,000원인데 제가 구매를 할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참 세일을 할때 구매를 해가지고 저는 20만원 중반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일단 딱 보았을 때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왠지 제 바이크랑 색상도 좀 비슷해서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쪽으로 팔꿈치와 어깨 그리고 등판 쪽에 보호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척추보호대를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별도로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어,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척추보호대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품을 보시면은 굉장히 부분 부분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간단한 물품을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부품이라든지 헬멧쉴드 닦는 클리너 같은 거를 저는 넣어 다니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챙겨 다니니까 제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실 수 있어서 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밤에는 빛이 반사되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신성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수가 되는 재질이라 혹시나 라이딩 중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도 그냥 평범한 옷을 입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모자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입었을 때목 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좀 막아 주더라고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따뜻해 가지고 저는 좋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쓸수 있는데, 헬멧을 쓸 때도 모자를 쓸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딱히 모자를 쓰고 다닐 것 같진 않고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걸어가지고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단추가 있어서 여기다 이렇게 걸수 있어요. 그리고 뭐 손목이나 허리 부분에 이렇게 쪼을 수 있어가지고, 자신의 몸에 맞게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안에 이렇게 보시면 방한내피가 있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입다가 봄이나 가을 시즌 되면은 탈거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로는 입었을 때도 제 몸에 딱 맞게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보호패드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는 바이크 슈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게 바로 바이크 슈즈인데요 제발 사이즈도 290인데 거기다 또발볼도 이렇게 넓어 가지고 저에게 맞는 신발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제가 롱부츠를 사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더욱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이즈를 찾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시선이 갔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보고토의 아센 바이크 부츠입니다 사이즈는 유로 사이즈로 48이고 색상은 아까 또 옷과 마찬가지로 옐로우 라인이 들어간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원가는 171.85달러인데 저는 한 100달러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 직구 사이트인데 세일을 하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디자인이 먼저 마음에 들어서 시선이 갔는데 제품도 알아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사이즈도 마침 48까지 나와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로 48이면 제 발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이게 좀꽉조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두꺼운 바이크 양말을 신어주면 발에 편안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하라 가지고 이게 앞부분 병강의 부분 뒷부분 모두 단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나 뭐발 다칠 위험이 있을 때 발을 안전하게 좀 보호해주는 것 같아요. 이건 발을 먼저 이렇게 넣고 아, 지퍼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지퍼 부분도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있어서 잘 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아리 부분에 조아줄 수 있게 트로크 되어있는데 자신의 종아리 맞게 이렇게 꽉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바이크를 위한 신발이라서 오래 걸으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거를 신고 오래 걸을 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뭐 단점으로 치긴좀 힘들고요. 제가 이거를 저번 영상에서 테스트 주행을 한다고 한번 신어봤었는데 신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클러치 넣는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특히 지금 추운데 바람이 하나도 안 통하고 아주 따뜻하게 어잘 신었습니다. 그 밖의 제품으로는 제가 이너웨어 상의, 이너웨어 하의, 바이크 양말을 샀는데 그거 세개다 세일할 때 사가지고 만원 후반대 두 개, 양말은 뭐 3,000원, 2,000원 이렇게 해서 샀거든요. 되게 잘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세개다베리게 상품을 구매를 했었네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사실 바이크 제품이 여러가지 보호장구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비싼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바이크 슈트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기본 가격이고 좀 좋은거 사려고 하면 150, 200만원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꼭잘 알아보시고 세일을 할때 구매를 하신다면 좀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일할 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브랜드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고르시고 자신이 쓸수 있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신 뒤에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립센터였습니다. 안녕